더갈모토 세질덕으로 만들어주는 국내 유일 덕후바라이어티 고다후 덕후 활장판 입덕할 준비되셨나요? 자 얼마 전이었죠? 화제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2기가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예인양 진격의 거인 아세요? 아 진격의 거인 알죠 알아요? 네 알아요 뭔데요? <웃음> 그 괴물들이 이렇게 사람같이 생긴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그들의 약점이 어딘지 알아요? 어... 왜 빨갛고 나오니까 아이고 그런 얘기가 함부로 하 예. 어, 예, 그거는 만화로 통해 확인하시길 <목소리>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진격의 거인이 원작 만화와 더불어 애니메이션도 대박을 터트렸고만 <목소리> <목소리> 맞습니다 덕분에 원작 만화가가 벌어들인 수입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격의 거인처럼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화가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야 만화가 연수입 탑! 해! 어떤 만화가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지 알아보자고요 본순위는 원작은 물론 해외수익, 부가사업수익 등을 모두 합한 순위로 만화책 판매부수와는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화가 연수입 탑10 10위부터 살펴볼까요? <목소리> 소녀들 심쿵하게 하는 꽃미남들이 대거 등장하는 만화죠 중학생 테니스 선수를 중심으로 테니스 강호들의 불꽃튀기는 승부를 그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미디어 믹스 사업들이 진행되어 저작권 수익을 엄청나게 확보했다고 하네요. 와, 눈이 거의 얼굴에 반을 차지해요 이러니, 소녀들이 반하지. 신동오빠도 눈 크시잖아요. 아, 제 눈은 돈 주고 산 겁니다. 테니스의 왕자가 일본 테니스계에 미친 영향은 다큐멘터리에서 다룰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요 만화를 본 학생들이 학교 테니스부로 몰리면서 일본 테니스계의 저변 확대는 물론 질 또한 형성됐다고 합니다 일본 스포츠 만화의 강자인 슬램덩크보다도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해요 암살교실은 외계인 담임교사 죽이기라는 독특한 설정과 전대미문의 작화로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인기에 힘입어 TV 애니메이션과 실사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해요 실사영화에는 한류걸그룹 카라의 전 멤버인 강지영 선배님이 출연 파격적인 노출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중국 전국시대 말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실권을 잡지 못한 정과 대장군이 되려는 노예 소년 신이두 명의 일대기를 그린 역사 만화인데요 소년 만화의 정석을 밟고 있으면서도 압도적인 스케일! 처참한 전쟁 장면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현재 단행본 판매가 2,500만 권을 넘었으며 원피스, 진격의 거인과 함께 일본 인기 만화의 3대장을 구성하고 있다네요 음. 명성에 비하면 수입은 겸손한 편이죠. 스즈키 나카바는 일본 4대 소년 만화 잡지에 모두 작품을 연재한 관록이 있는 작가로, 이는 마징가제트로 유명한 나가이고와 그가 유일하다는데요. 가장 히트작인 7개의 돼지가 1,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는데요. 또한 애니메이션. 게임, 트레이딩 카드 등 부가 수입까지 더해지면서 연수입이 우리 돈약 43억원으로 추정된답니다 도라에몽과 강철의 연금술사가 같은 순위여서 놀라셨다고요? 연수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데요 도라에몽에 대해서는 에몽이 덕후 심영탁씨에게 물어보는 걸로 하고 저는 강철의 연금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라카와 히로무는 남자 이름 같지만 여성 만화가인데요. 애닉스 21세기 만화 대상을 수상하면서 데뷔! 첫 연지작인 강철의 연금술사가 말 그대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여기에 TV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시리즈까지 선보였는데요. 올해 실사 영화도 개봉 예정이라고 하니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겠죠? 슬램덩크의 작가도 인쇄로만 봤을 때는 열 손가락 아래 꼽히는 부자지만 캐릭터 상품 같은 부가 사업까지 포함했을 때는 순위권 바뀌라는데요 가수들도 음반 수입 외에 콘서트, 방송 출연 등등 여러 부가 활동을 통해 수입이 창출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만화가들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떤 만화가가 다양한 사업으로 부자가 되었을지 5위부터 다시 알아볼까요? <목소리> 1996년 연재를 시작한 유희왕은 만화책도 베스트셀러지만 트레이딩 카드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카드가 300억짱 넘게 팔렸대요 TV와 극장판 애니메이션도 제작되었으며 작가는 유희왕을 프랜차이즈화하기 위해 스튜디오 다이스라는 별도의 회사까지 차립니다 본격적으로 돈을 쓸어모으겠다는 의미인가요?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나루토의 일본 내 연수익은 40억원 정도지만요 작품의 국제적인 인기와 부가상품의 수익을 합산하면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양 덕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라서 해외 수입이 정말 짭짤한데요 참고로 일본 내 나루토의 단행본 판매 부수는 1억 3천만부 정도인데 해외에서는 7천만부나 팔렸다네요 드래곤볼 다음으로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일본 만화라고 하네요. 연수입 탑텐 작가 중 가장 어린 이사야마 하지메. 그는 데뷔와 동시에 히트 작가 반열에 올랐는데요. 그의 데뷔작은 바로 진격의 거인. 독특한 세계관과 설정으로 많은 논란과 주목을 받으며 연재 6년 만에 누적 판매 5천만 부 돌파. TV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면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겟겟 했습니다. 와... 그 인간을 잡아먹는 거인의 비주얼은 정말 쇼킹했죠. 국내에서도 많은 패러디와 진격의 땡땡이란 유행어를 낳았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실사 영화의 예상치 못한 폭망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얼마 전 시작한 진격의 거인 2기로 심 스틸 예고하고 있다네요. 만화의 신 데즈카 오사무와 함께 일본 만화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토리야마 아키라. 만화가로서는 일본 최초로 납세 금액 탑 10의 랭크. 일본 10대 부자에도 거론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를 공전의 히트작가로 만든 것은 바로 드래곤볼이죠.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넘사벽신화를 남겨놓았는데요. 최근까지도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는 등 리지 시절에 비해 영향력은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통장에는 1년에 150억원씩 꼬박꼬박 꽂히고 있다네요. 드래고볼 뭐 작가가 내는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가지 말라고 말라고 각종 편이 다 제공하겠다고 막 그런데요. 와, 진짜 부럽네요. 네, 그런데 슈퍼주니어 선배님들도 뭐그 정도 연봉은. 저희가요? 안나요 아유 킬러스리 하세요 <웃음> 여러분들 저희 그렇게 크게 보는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쏘리 쏘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거 하나만이에요 그거 하나만 아직도 그리고 그건 작곡가가 벌러가는 저희가 벌러가는게 아닙니다 아유, 여러분 계란말씀은 n분의 1도 하고요 러블리즈도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웃음> 그러면 연수에비 150억에 토리아마 아키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만화가는 누구일지 한번 만나볼까요? 1위는 바로 보는 사람도 기죽게 만드는 만화가 연수입 t 1 0 1위는 1997년 첫 연재 후 역대급 스피드로 1억부 판매를 돌파! 드래곤볼의 일본 내 판매기록까지 경신한 초, 초대박 만화 원피스! 국민애니, 인생애니, 덕후모리애니 수많은 수식어를 탄생시키며 지금까지도 덕후들의 월급통장을 통째로 스틸해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오다이치로의 수입은 모두의 관심사겠죠? 일본의한 TV방송에서 그 수입을 계산해봤는데요. 하, 일본이 참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세금을 공제하고도 17에서 19억엔이며 연재되고 있는 단행봉 판매 수입을 포함한 월 수입은 2억원 정도로 우리 돈으로 한 달에 20억원씩 벌고 있는 수준이라네요 아... 어, 나도 만화가를 할걸 그랬나봐 엘프들이 슬퍼하니까 그건 안되겠죠? 와우! 원피스의 5다1 7로가 1위였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역시나 좀 예상을 했죠 그쵸 원피스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죠 루피 이제 고무고무 고무고무라고요? 네. <웃음> 고무, 이상한데요 이거는? <웃음> 고 이거 아닌가요? 어, 어 맞네요 맞네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많은 만화들이 순위에 있는 거는 알겠는데 저는 왜 짱구는 못말리요그 어... 짱구가 없을까 의외인데요? 진짜 짱구가 없었네요. 네. 아근데 안타깝게도 네, 짱구 작가님도 1비 안에 들 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하셨는데요. 네. 네, 몇년 전에 등산을 하시다가 네, 발을 헛디디시는 바람에 네, 안타깝게 더 이상 순위에서는 이름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엄청난 부하 명예를 얻는 것도 좋지만요. 그걸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삶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맞아요. 내가 지금 즐겁게 덕질을 하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아닐까요?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질덕하세요! 우!